안녕하세요. 송산면 공장 토지 전문 송산 토복 부동산 공인중개사 박삼진입니다. 공장 매매를 찾고 있으시다면 깔끔한 신축 공장에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오늘은 송산면 삼전리에 위치한 제조장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마도 IC와 1km 이내에 있어서. 도로 접근성도 뛰어나고 평택시흥고속도로와 근접해 있어 접근성은 물론 광고효과도 뛰어나 캠핑카 전시장으로도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입 도로폭이 넓어 출해라 등 대형차 진입이 가능할 듯하며 마당 넓은 단독공장으로 물류창고로도 사용 가능하리라 여겨집니다. 아니면 호이스트 제작 공장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호이스트 거치대, 일명 까치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장의 위치는 화성시 송산면 3존리, 주 용도는 제조장이고, 대지 면적은 480평, 건축 면적은 95평,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사용 승인인은 2022년 2월 10일, 전기는 10kW, 처마 높이는 9m, 수원은 상수도, 매매가는 19억 8천만원, 가격 조정 가능하고, 임대를 원하시면 전화 문의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올해 하반기 분양 예정인 송산 그린시티 남측 산업단지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실내외 사진을 첨부하오니 이 매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송산 토복부동산 공인중개사 박삼진을 찾아주십시오. 친절하게 현장 임장 및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